오늘은 강진 성문공원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트레킹을 왔습니다 이곳에는요 더한면 만력산과 성문산 등산로를 연결해주는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주변 기암괴석과숲 다리가 어우러지는 풍광이 참 그림같은 곳입니다 거부이처럼 생겼는데, 이곳에서 바로 직진을 으셔야 됩니다. 그 물놀이장인데요. 지금은 물놀이할 때가 안 돼서, 남도 명품길 성물 실터가 또 있어가지고요. 쉽게 생각했던 처음 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입니다이바이친이고요는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하는이는이는이상으로이친주이는이이라도 먹을 나가챘듯 같습니다 코스가 요 어, 짧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현이 아주 느끼끈 다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진짜 상당히 오, 귀여운 계색들이 엄청납니다 음을강진마이좀 벌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에, 올라가는데요. 아이고, 로프를 잡고. 오. 아, 진짜. 거의 아무도 6억 정도의 수준인데요. 하기도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. 진짜. <웃음> 어! 자, 구름다리를 내려오시면 성문공원 4층 인선에 세종대왕을 닮은 탕검바위가 있습니다. 기암계속 사이에 아주 작게 솟아있어서 자칫 지나치거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. 탕검바위는 세종대왕이 익선관을 쓰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인데요. 한 마리의 뱀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 플러스 그룹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을 남기고 있는 최고의